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진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12월이 절, 12월의 절반이 지난 이때쯤이면 정말 연말 연시에 대한 기대와 또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넘치고요. 거리에는 화려한 전등으로 장식된 트리,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또 이상한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선물을 나눠준다는 그 산타 클로스가 등장을 하고요. 또 예수님을 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 행사들이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들끓습니다. 자. 현대의 정말 상업적인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종교적인 축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념을 하죠. 크리스마스에는 이제까지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을 기념하며 선물을 교환하고요. 어, 저도 어렸을 때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절에는 교회의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큰1년 중에 가장 큰 그렇게 그런 행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 한국 교회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 주. 무척이나 바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과는 사실 별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보면 그 시기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라고 누가복음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밤에 들에 묵으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팔렌스타인 지방의 겨울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상당히 추워서 비가 오는 계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말 이후에는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 아니고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경부터 양떼들을 들판에서 이렇게 방목하다가 10월쯤 돼서 첫 비가 내릴 때추위를 인해서 자기의 그 양떼를 모두 집으로 몰고 돌아가서 우리 안에서 겨울을 나게 했습니다. 자 에스라 10장 9절에서 13자를 보면요,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았을 때인 아홉째 때달 아홉째 달 20일 그러니까 유다의 달력으로는 월력이고요, 우리 달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11월 정도 되는 때. 그 비로 인해서 음, 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탄생일 누가 보금에 그 분명히 말하고 있는 복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는 것은 늦어도 10월 말 또는 11월 이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꼭 하나님의 절기에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했죠. 언제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세번꼭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요 유대인의 칠대 정일기 중에서 나팔절, 속제절, 장막절을 가, 지키러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았음은 물론이고요. 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당시에 그 거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간에 묵었지만 여간 밑에 쪽 그, 그,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 예수님을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없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등장했을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만 봐도 이교주의와의 혼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미사예요 그, 마스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미사는 절대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사는 죽은 사람을 기리고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어, 뭐, 그 프랑스에서는 미사라는 말이 노예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미사는 어떻게 보면 정교한 의식들,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기도와 성체 예식 중심으로 카톨릭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인데요. 이 성체 예식은 성체를 입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 예수님이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 화체설 때문에 중세시대 때 6,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처참하게 죽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대부분의 개신교의 전통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AD 1500년대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났지만요 이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금도 강단식의 그런 교회, 또 목사, 종, 성가대 어떤 뾰족한 탑 건물, 교회하면 이렇게 뾰족한 탑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각종 절기 같은 카톨릭의 유산들이 이 개신교에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단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 십자가에 이렇게 M자 모양으로 십자가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리아의 십자가라고 해서요. 죄 없이 잉태한 마리아여 우리가 강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는 마리아 중보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형제, 형님 제형 교회와 아후 교회와 함께하는 아후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 크리스마스가요, 이교도의 어, 태양신 숭배에서 온 것으로 보는데요. 자, 이 태양신 숭배가 어떻게 됐냐면, 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청관이고요. 이 이교의 기원은 사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고대 바벨론의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0장 8절에서 보면은, 8절부터 쭉 보면은,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돋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니무롯은 용감한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의 전세를 이해하면요. 셀미라미스는 원래 함의 아들, 구스의 아내였는데 구스가 죽자 그의 아들 니무롯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은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었고요 그의 아들 담무스는 죽은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아들 담무스와 결혼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윤회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모친 숭배사상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태양신이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시리스 그리고 또는 라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가나안에서는 바알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집트에서 뭐 담부스는 호러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이시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는 바알로 바뀌게 돼요. 이 바벨론의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근동지방의 각 우상으로 이렇게 전부 다어 이름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상의 종교의 뿌리는 어떤 세미라미스와 니무롯, 바벨론 신화에 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바알신과 아스타롯 이 신을 섬겼다는 거죠. 여호와도 섬기면서 바할신도 섬기고 그리고 또 아스타롯도 섬기고 또 어떤 그 몰렉신도 섬겼습니다. 자, 우리가 그에스겔 8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예수,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가증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 먼저 북쪽 어귀에서 그 질투의 우상을 보게 되죠. 아세라상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벽 담을 이렇게 구멍을 헐어 보라고 하니 이제 문이 있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에 보면 9절에 보면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장에 10절에 가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져 있고 여기 지금 벽화에 여러가지 그 어, 고대 이집트의 그 신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전 안에서까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안에서까지 이런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단무스를 애곡했을까요? 단무스는요 40세에 그 멧돼지에 바쳐서 죽게 된다고 해요. 그후 이제 41일 그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웃음> 어, 그 단무스가 살았던 40년의 시간을 하루씩 계산해서 40일을 애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가 내린다고 라 그렇게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사순절은요 이 단무스의 애국일인데 충분히 지난 지 3일부터 태양신을 위해 40일간 종교적인 금식이 시작됐다라고 카톨릭 백과 사전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까지 40일을 지키는 기간인데 그 뿌리가 바로 단무스의 애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성전문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에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더라 결국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월 25일 이 날이 바로 바벨론의 태양신의 날이에요 12월 21일은 뭐죠? 동지 우리나라에서도 동지 날을 지키죠 그날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팥죽을 먹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월 21일 동지로부터 지구가 태양의 영향력에서 가장 멀어지는 날 이때 니무롯이 죽었고요. 24일부터 태양의 영향력이 이제 점차 커지게 되는데요. 해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니무롯이 단무지로 환생했다고 가르쳐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숭배일, 태양신의 생일로 이렇게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태양신이 된 니무롯이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는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축제일 그리고 또는 솔축제 미트라 축제로 점차 발달되게 됩니다. 그들은 태양신의 축제일인 크리스마스는 마시고 즐기고 또술 취하고 그리고 또 가장 가증스러운 일을 했어요. 아기들을 바알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날이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서 이날을 예수님이 탄생날로 둥갑시키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 미사의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카톨릭 백과사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지켜온 잘 알려진 니탈리스 임백티의 태양의 축제, 즉,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은 우리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카톨릭 백과사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카톨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미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부터 4세기까지 어떤 성도들도 이 크리스마스 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대형 백과사전에도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의 축제 중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3세기 이후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뭐 3월 21일 그때 충분이죠 그리고 12월 25일 중 어느 하루가 이렇게 막 선택되어졌는데 로마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은 그 기원 후 어, BC 354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379년부터는 이제 그리스 동방교회도 이것을 따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카툴린 백과 사전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장 초기에 있던 초기 축제일에 들어있,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다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이레네이스나 터틀리아는 축제일 목록에서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삭제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로마 교회는 이제 5세기 에 이르러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키라는 그런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는 그 초기의 그리스도교가 이도교사에 이 행해졌던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 동지의 축제, 다시 말하면 태양 숭배의 풍습을 이용하는 이용해서 그리스의 탄생을 기념한 그런 날인 것입니다. 자, 고대 로마는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투르날리아라는 그 농경신 세틴의 제사축제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또 어떤 이제 책에서는요, 17일부터 24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계속 성대하게 이 사투르누스의 그 농경축제가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사투르누스는요, 제우스의 아버지이자 농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그리스어로는 크로노스, 영어로는 세턴, 그리고 이탈리아 어로는 사트루누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 같은 신이에요. 똑같은 신이고요. 아들과의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이 크로노스가 이탈, 그러니까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농사 재배와 포도를 이렇게 채집하는 방법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풍작의 신 사트루누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뭐 로마에서는 사트루누스, 이 풍작의 신이 어 신에게 들여지는 어떤 사트루날리아 기간, 농경축제 날에는요. 노예를 자유롭게 해서 그 주인이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뭐 연령이나 성별, 계급의 구별 없이 연회의 경기 행렬 따위가 이때 막 벌어졌습니다. 또 서로 선물을 교환했어요. 밀랍 인형들을 아이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실제 주인공인 농신 사트르누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사트르누스라고 불리는 세터는요. 고대 로마에서 다산과 농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이었는데요. 그는 시간을 또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일반적으로 아주 큰 낫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어 사트르누스는 가장 잔혹하고 악독한 신이에요. 근데 특 특별히 아주 이상한 것이 있죠. 이 낫을 쥐고 있고 또 전부 다이사트로누스를 표현하는 그런 동상들이나 사진을 보면 은 전부 뭘 잡고 있죠? 아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사트로누스는요 가장 악독한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아이를 제물로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고대 로마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토성을 숭배했는데 이 토성신이 바로 사투르누스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배교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섬겼던 것이 이 토성신, 몰렉이라고도 불리고요. 성경에서 기훈으로도 나오죠. 이 사투르누스 토성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토성은요, 아프리카의 이교도 간습의 최고. 아주 최고봉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페니키아의 카르타구의 발 안문으로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수많은 어린애들이 이제 희생제물로 이렇게 받쳐졌고요. 자, 지금도 이제 페니키아의 그 카르타구에 가면 아이들이 그 무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풍요의 신 토성 발, 그가 요구했던 제사가 무자비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리고요 로마인들은 인신제사 제물은 안 했지만 12월의 농신제 기간에 이 검투샤, 검투사들의 쇼는 토성에게 바쳐진 것이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검투사들에 의해서 흘려지는 피가 토성에게 바치는 희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저스트루 리프리우스 이런 이 책에 보면 검토사들이 농신제에 싸웠다. 그리고 그들은 토성을 달랬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피에 가장 목말랐던 신을 섬겼던 고대의 다양한 축제들이 오늘 사람들이 가장 사랑받는 그런 전 세계 축제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12월 25일을 기원으로 상징하는 그런 역사의 예를 보면요 고대 바빌론에서는 하늘의 여왕인 이시타르의 아들 단무스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종교적인 축제가 됐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파괴의 시바리이때 이날 12월 25일 날 이제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 12월 말 동지에 섬겼고요. 로마의 태양신 솔 12월 25일 한 생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토성신 사트르누스 역시 이 기간에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신을 섬겼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2월 25일은 다시 그 태양신의 생일이 되면서 미트라교, 미트라의 숭배자들에게는 이 태양과 미트라가 이렇게 동일하게 여겨졌는데요. 뭐, 페르시아의 신이지만 인도, 유럽, 여러 곳에서 이 태양신을 섬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달로, 그리고 니무롯은 이렇게 별로, 그 밑에 단무스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12월 25일 날. 태양의 신, 달신, 그리고 역시 그 똑같이 니무롯의 환생이라는 단무스가 이렇게 태어난 게된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이 태양신 미트라도 로마에서 행해졌던 태양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아마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장식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고대 바벨론 상록수에 관한 신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 그루트기에서 새로 솟는 그런 상록수가 있은, 있었는데요. 이를 태양신 니무롯이 부활한 것으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후로 태양신의 탄생일 12월 25일이 가까우면 집안에 상록수를 이렇게 잘라다가 걸어두고 태양신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붉은 것을 묶거나 리본을 묶거나 해서 귀신을 쫓았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그 성목 숭배. 성목 숭배는요. 민족의 이동과 함께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거 이렇게 어두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자에서 찾은 사진인데 크리스마스 트리와 이 뱀이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타고 가는 모습이 참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이교도의 이 풍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요 그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의 여신을 죽음을 극복한 나무로 상징하는 그 상록수로 숭배를 했고요. 어그 영향을 받은 또 로마는 농신제 기간에 나무를 장식하고 태양을 장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양실을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행해졌던 이 벽화의 모습과 지금 현대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모습이 제법 흡사해 보이죠. 자 지금요 어, 성경에서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등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열한기 상에 보면은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제로 여호와를 놓엽게 하였더니 이는 그들도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산단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당을 세우고 또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에도 보면요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푸른 나무 아래 전부 다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나무에 장식하는 그 방울들 있죠. 그것도 역시 예레미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봉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뱀 나무요. 기술궁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드냐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벽화에 보면 이렇게 그 창로수에 그 사람들이 은과 그런 금으로 된 이렇게 둥근 방울들을 달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벽화에 남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크리스마스에 어느 순간 꼭 빠지지 않는 이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북쪽 지방에서 술록을 타는 이 산타클로스는요. 산타가 라틴어로 홀리, 클로스는 니콜라스. 성니콜라스라는 천주교에서 섬기는 70인 성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 바티칸 공예가 이렇게 발표를 해요. 로마 카톨릭 주교 중에 성니콜라스라는 인물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 성자는 기독교의 유래가 아니라 이교도의 전통에서 온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 니콜라스 주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산타 크로스의 기원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로마 카톨릭 바티칸에서는요 그런 주교는 있었던 적도 없다 이것은 이교도의 전통에서 온것 같다 이렇게 공회에서 누가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알아보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산타클러스의 기원은요 여러분 태양신이에요 역시 바벨론의 태양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 유럽 그 스칸디아비아인들은요 이 태양신의 이름을 오딘이라고 했어요 이 바로 오딘이 산타클러스의 모습이 됩니다 자 이 오딘은요 도취하는 음료를 마시고요 무화지경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이 오딘은 키가 크고 노인이고요 아주 긴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8개의 다리가 달린 말을 타고 전 세계를 누볐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8개의 달린 말이 8마리의 루돌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딘이요 네덜란드로 건너가서는요. 신터클라우스 신터클라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수요일의 어, 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신 신타클라우스는 흰 옷과 붉은 외투를 입고 다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덟 개의 다리가 달린 흰 말을 타고 하늘을 날면서 그의 생일인 12월 25일에 그의 상징인 전나무 아래에 이렇게 선물을 놓고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가 이제 17세기 네덜란드인이 신대륙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면서 영어식 발음인 산타클로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까지는요. 이게 이교도의 상징이라고 해서 거의 어,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는 지키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도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겨, 거의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거대한 반전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19세기 코카콜라 회사의 홍보 전략에 이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름에는 콜라가 아주 많이 팔렸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콜라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코카콜라가 어 생각해낸 게 바로 이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오딘이요. 도취하게하는 음료와 무아지경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그 콜라를 이렇게 빨간 옷을 입혀서 이제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날씬했던 오딘이 뚱뚱한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오늘날 볼수 있는 외모의 산타클로스는 이때 19세기에 등장을 했지만 여러분이 금방 보신 것처럼 그 실체는 아주 교묘하게 둔갑한 태양신 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사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서로 나누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그렇죠? 선물을 나누는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크리스마스와 농신제가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에게서 받아들인 이름이 틀림없다. 대형 백과사전에 나와 있고요. 역시 또 베일리의 로마의 유산이라는 곳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시즌과 관련된 상당한 것들, 즉 휴일, 또 선물 교환 같은 일반적인 운정은 이교주의의 찬 잔존인 로마의 겨울 농신축제가 계승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이교의, 이교도의 풍섭이에요 크리스마스 절기 그 날짜도 그렇지만요 나무 트리 장시 산타클로스 선물 나누기 어느 곳 하나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어디 예수님이 주인인가요? 트리와 산타클로스가 선물이 주인입니다 술과 그리고 데이트,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만 이 크리스마스에 잔뜩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단무스의 생일이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롤송은요. 음란과 소돔의 풍습을 조정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음악 전문가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리듬 속에 몸의 움직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바디랭귀지적인 그 뉴에이지적인 그런 음악적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어, 청소년들이 어떤 아이들이 캐롤을 부를 수 있게끔 어떤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산타클로스를 찾을 수 있게끔 사탄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에요 자나 외에 다른 거짓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큰 개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교회들은 12월이 되면 어떡해요? 교회 내부에 강대상에 일반 사람들은 잘 강대상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정말 이교도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트리를 그것도 기긴 하나요? 아주 거대한 점점 커집니다. 아주 거대한 트리를 세워놓고 거기서 캐롤을 부르고 마치 어. 예수님이 주인인 양 거짓 생일 잔치를 펼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증스러웠던 이 교도의 풍습날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노래를 부르고요 트리를 세웠는데요 한 교회에서는요 자신들의 그 만모신의 우상인 돈을 트리에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일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교도의 그 상징인 꽃갈모자를 쓰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죠 생일 케이크를 자릅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을 배도하는 성탄절을 평화연합이라고 아주 근사해 보이는 거짓된 그런 포장지로 포장을 해가지고요 절에서도 트리를 장식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기독교 인사, 카톨릭 인사, 함께 가서 축하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걸까요? 이거는 배도에 앞장서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 장이었고, 거짓의 압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스님들이 교회에 가서 성탄절을 설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화합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성당에서 스님을 초대해서 성탄축가를 부르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피조물은 창조주를 올바르게 경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준, 보여드린 보여 그런 크리스마스의 유래나 현재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So w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특별한 탄생의 의미를 단순하게 기리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 대형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교도의 우상 숭배일이라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의 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일로 속여서 이날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념하고 싶다면 정확한 날을 알고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요 생일을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 생일이 음력이다 보니까 음력을 잘 요즘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력 날짜를 잘 모르니까 생일이 아닌데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몇번 있었어요. 자, 살아계신 부모님의 그 생일사랑을 차려드리면서 그 자기 날짜도 아닌데 요란하게 그 생일사랑을 차려서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하면 좀 우습지 않을까요? 정말로 주님께서 육신으로, 육신을 육고 이 땅에 오신 날이 기념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날짜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게 성경에 밝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지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1 1기 상을 보면요. 너희가 얼마나 더두 의견 사이에 지체하려 하느냐. 주가 하나님이면 주를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이면 바알을 따를지어다. 라고 여기 글자가 좀 잘못됐는데요. 만일 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께서 다시옷을 그때까지 기념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신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요.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1620년대에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청교도들은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이나 인사를 주고받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 주고받는 것, 또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먹는 행위를 사탄의 간습으로 간주해서 그런 행위를 금지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반할 때 오실링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날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1620년에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도 그 이민 청교도 이민에 관한 그 기록을 보면요. 메사수추법원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까지 공포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또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과 문화라는 명목 안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대신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혔던 그 성전을 청소하고 재봉원하는 수전절을 지킨다고 해요. 이 수전절이 12월 이 말쯤에 있기 때문에 지금쯤 아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한효카를 지키는 이 행사가 한참 이제 시작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지켜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복음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전절에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봉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온갖 우상과 그리고 싸사 이교도의 문화 전통에 더럽혀진 우리 자신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시간을 모두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고난 받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